일반적으로 예비 창업가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별화된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플랜을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데 정성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실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창업기업의 경우 세무사, 회계사 및 법무사에게 관련 서류 작성 및 준비과정을 위임하기도 하지만 내부장부의 기록, 자금, 인사, 노무, 총무, 사회보험관리 등의 기본적인 업무는 창업자가 총괄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애로를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은 정해진 절차에 의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특정한 업종의 경우 별도의 인허가 과정 등이 요구되지요. 이러한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비로소 합법적인 비즈니스가 시작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실제 창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필요한 서류 절차와 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활용하여 법무사의 도움 없이 주식회사 설립을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한 세무서에 신청하며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과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 단, 간이 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본인의 아이템과 비즈니스플랜에 적합한 사업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개인사업자는 관할관청에 인허가를 신청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자금의 경우 사업주 1인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조달하고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사업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또 개인사업자의 세법은 종합소득세 과세를 적용하게 되고 세무처리는 소규모 사업자일 경우 간단한 세무신고를 하게 되며 사업변경처리는 사업자 변동사항에 대해서 세무서의 신고만으로 처리가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을 하는데 자본금, 등록세 등 설립 비용이 필요하며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므로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금의 경우 주주를 통한 자금 조달을 하게 되고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세법은 법인은 법인세, 대표자는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법인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세무처리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 의무, 세무회계처리 능력이 필요하게 되며 대행의뢰시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사업변경처리는 법인관련 변동사항에 대하여 변경등기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비교한 표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란 경영의 모든 책임을 등록된 대표자가 지는 사업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소규모 회사나 사무실, 가게, 식당 등은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먼저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지역인 경우에 해당하며 매출세액은 공급가액 곱하기 10%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전액 공제되며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모든 업종에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매출세액은 공급대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하기 10%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고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세액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따질 수 있으며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업이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 제외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데요. 간이과세자 제외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광업, 제조업이 있으며 제조업에서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매업이 있는데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가 해당되고 부동산 매매업도 제외 대상입니다. 또시 이상 지역의 과세 유흥 장소도 해당됩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별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도 제외대상이고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도 제외대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도 제외대상인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 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은 사업은 간이과세자에서 제외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법무사에 위임하거나 직접 법인 등기를 위해서 법원 등기소 방문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였으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활용하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설립 시에는 사내 이사인 대표이사 1인과 감사 1인이 최소 구성원이 됩니다. 회사의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 도형, 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법인명을 등록하기 위해 관할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지만 인터넷 등기소에서 기존 회사들의 상호를 검색할 수 있으니 사정검색을 통하여 회사명이 등록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인터넷 상호검색, 관할 법원의 상호검색 모두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법인 설립 등기 과정에서 상호에 대한 변경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 CI, 명함 제작 등 상호와 관련된 업무는 법인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정관,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가 발기 설립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준화된 정관과 의사록을 사용할 수 있고,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 설립 시에는 금융기관의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를 잔고 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니, 대표자의 신규 통장을 만들고 자본금을 입금한 뒤 잔고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회사의 이사도 3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의 등기는 발기 설립의 경우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가 종료된 때, 모집 설립의 경우 창립 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납세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아이디어를 보호해주는 법적인 권리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는데요.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 수준이 고도화된 것이며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입니다. 실용신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있는 고안, 소발명이며,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입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이 경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며,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입니다. 상표권은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며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지만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어 반영구적 권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창작물을 만든 자는 창작물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창작물은 글, 미술,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DB, 만화, 캐릭터 등 매우 다양하고 저작권 등록을 하면 등록한 자가 등록한 날에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개된 것으로 합니다. 신지식 재산권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의 지적재산권입니다. WTO는 신지식재산권의 범위를 문학, 예술적 및 과학적 작품, 연출, 예술가의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명, 산업 디자인, 등록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 및 기타 명칭, 부정 경쟁 방지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 등으로 하였습니다. 신지식 재산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산업 저작권,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 산업 재산권 및 영업 비밀, 멀티미디어와 같은 정보 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이외에도 만화영화 등의 주인공을 각종 상품에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캐릭터, 독특한 색채와 형태를 가진 콜라병, 트럭의 외관과 같은 독특한 물품의 이미지인 트레이드 드레스, 프랜차이징 등도 신지식 재산권의 일종으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필히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소득이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해당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의 대장에 수록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행정적인 규제도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 빈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사업자 등록은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보통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 개시 전에 구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되는데 창업 아이템에 적합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선택하고 매출액에 따른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등의 단계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부터는 투자금, 매출, 순이익 등의 숫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야말로 창업의 결정적인 시작이 된다고 할수 있겠네요. 사업자 등록도 중요하지만 창업 단계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어쩌면 지식재산권 확보일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가진 기술력이나 지식 등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지식재산권 등록부터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 절차인데요. 획기적인 상품을 출시한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받는 시대가 아님을 여러분이 더잘 알고 계시겠죠? 지식재산권 수원관리에 소홀해서 낭패를 당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내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를 만드는 일,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업의 향후 성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핵심 자산을 만드는 것이 지식재산권입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만 등록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거리가 있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배워서 소중한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창업 단계에서부터 준비하시는 것은 어떨까요?